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광산에서 굴삭기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재해사망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금감원 제1998-28호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96년경 재해사망특약을 가입하였고 보험기간 중 공사장에서 작업 중 후진하는 구삭기에 역과되어 사망하였습니다. 당위원회의 판단 약관에서 의미하는 교통기관이라 함은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이고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한 불의의 사고이지라도 도로상에서 사람 또는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로 봅니다. 또한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 또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의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합니다. 야권에서 의미하는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중에게 개방되어 있는 모든 도로 또는 터널, 교량, 도선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운행 중 장소적 요건, 즉, 도로 또는 도로와 불가분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보완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 발생하고 형태적 요건을, 즉, 우연한 외래의 재해를 갖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합니다. 쟁점, 운행 중의 사고인지 여부 운행 중 사고의 의미는 자배법 제2조 제2항의 소정의 운행을 의미하며 즉, 자동차를 당의 장치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건 교통사고는 운행 중의 사고라고 할 것입니다. 장소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불삭기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입니다. 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의 어떤 기계장치 등이 본래의 기능 및 사용목적에 따라 운행하는 동안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그 교통기관으로 인한 직무상의 사고는 교통사고에서 제외합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터널확장 공사장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로 보기는 어렵고, 그것에 작주되는 위험한 상태는 도로상에서 작주되는 위험한 상태와는 전혀 다른 별개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고는 장소적 요건을 결한 사고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